뉴페이스는 크게 EDS-003 FL과 EDS-003 LT 버전 제품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조금 더 클래식하고 포멀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EDS-003 FL을 추천합니다 해당 제품은 기어봉 하단에 무드등이 들어와 화려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연출하며 비상등 버튼 생성과 함께 후진시 매너모드 기능을 지원합니다 숏 버전이기 때문에 셀렉터도 교체됩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해 전원을 차단합니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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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단에 있는 모드등도 매력적이고요 기어봉에 위치한 비상등 버튼도 잘 작동합니다 후진시 자동으로 비상등이 점등되는 기능이 있어 여러 상황에서 유용하게 쓸것 같습니다 변속단에 따라 인디케이터도잘 표시되고요 이상 아반떼 AD 전자식 기어봉 튜닝 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트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